연예인도 되고 싶고, 배구선수도 되고 싶고, 선생님도 되고 싶고, 만화가도 되고 싶고, 와 미치겠다 진짜.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네, 장래희망이요.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?